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삼입니다. 오늘은 찍먹신약, 아, 멀리 제주도에 계시는 김군수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또 이제 우리 바울을 계속 어, 이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디옥 공동체. 에 대해서 어, 배워볼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저도 좀 관심이 가는 안디옥이 되게 중요한 도시였어 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절로 큰 도시가 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아 그래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절로 예, 큰 도시, 제3의 도시인데. 네. 이 중에 근처에서 어, 우리 팔레스타인하고 가까운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죠. 음, 아니 그가다 네. 30만에서 60만 정도. 아주 그, 큰 도시죠. 그렇게 컸어요? 예, 예. 아니 에베소도 그소아 아, 에베소 같은 경우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을까? 그, 예, 그렇 예, 네, 예, 예. 네, 네. 근데 그 안디옥은 어, 유다인이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살았고 아, 그. 이만 예. 명에서 삼만 명이 일차 예수운동의 그 선교 목표였고 또 유다인은 아니지만 유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아그 사람들도 이차 선교 목표가 됐어요. 아 예. 어 이만에서 삼만이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 그 그러면 저는 그건 궁금해요. 왜 유대교를 좋아했을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첫, 네. 어두 가지를 좋아해요. 하나는 유일신 사상. 아하. 왜냐하면 다신교나 이렇게 짐승을 숭배하는 데는 좀 자신감이 없잖아요. 네네네. 내가 믿는 신보다 더큰 신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 짐승 보고 신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 인간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불안해 가지고 한 것들이고 또 하나는 유다인들의 높은 윤리 의식. 아하. 그거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유다교 회, 회당에 체포 들어와서 예배도 참사하고 들었는데, 이사람들 따로 앉았어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유다교를 개정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할례 받아야 되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 그, 그 유대인들의 간섭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도 그렇죠. 지켜야 되고. 근데 문제는 할례를 받고 유다교 개정 인정을 받아도 2등 국민 취급받은 거예요. 음. 유다교에서 2등 국민 취급을. 유다에는 1등 국민이고, 네. 유다교를 개종한 유다인한 사람이 2등 국민 취급을 받은 거예요. 식민지 주제예 예를 들면 통일교 감면요 한국 사람 1등 국민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은 뭐그 하등이고 아무리 백인들이 통일교 와도 한국 사람보다 열등민족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통일교가 한국인들 큰소리 치는 거죠. 어허 또 그럼 또 통일교 인기가 좋겠네. 그래서 유럽에도 통일교에서 위장 취업해가지고 유학비 받 한국 유학생이 아주 많았어요. 음, 아까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아니 유럽에서 통일교를 이렇게 퍼뜨릴 때 유럽에 나와 있는 한국 유학생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사람들이 통일교를 좋아서 믿은 게 아니고 장학금 받으려고 위장으로 취업을 해 통일교에. 대우 그, 받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1등 국민으로 뻗이고 장학등도 받고 딱 유학하고 나면 딱나 몰라 하고 나와버리고 이런 아이들 많았어요. 오 그거는 훌륭한데 전략이? <웃음> 아, 저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진짜. 아 아이 우리 선생님도 그돈안 드리고 공부하실 수 있었구만 아, 안깝네. 그렇게 했으면 지금 돈이 교 얼마나 써먹겠어요. 지금 뭐 누구는 사실 우리가 키웠고 여기서 노 <웃음> 사람이다 이렇게 좀. <웃음> 큰일 날 뻔했네. 예. 네. 네. 안디옥 아, 이렇게 큰 도시였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렇게 큰 도시인지는 몰랐네요. 어, 상상, 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십만 뭐 30에서 60만 정도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뭐 5, 600만 되죠. 예, 네, 뭐 거의 뭐 파리 뭐이 유럽에 있는 그런 큰 도시 정도 수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파리도 300만도 안 돼요, 지금. 파리가 생각보다 작대면서요. 아, 파리가 서울의 4분의 1/4밖에 안 돼요. 네, 파리가 생각보다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안 가본 네. 제가 또 이렇게 또 파리를 안해 아니 파리 안 가본 사람은 뭐 이야기 안 되는데 네, 빨리 갔다 와야 될 텐데 네이 네, 빨리, 빨리 코로나가 웬수입니다 네. 제가 딱 진짜 야안 되겠다 빚을 내서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했더니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그때 막혀가지고 아직도 못 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안디옥에 대한 얘기 그러면 사이즈도 컸고 유대인들도 많았고 아, 또 다른 특징들이 네. 있었나요? 거기가 이제 그 레바논, 이게 이스라엘 그 갈릴리 앞좀 위쪽에 레바논부터 시작되는 오롱데라는 강이 있어요. 아이 강이 570 k m 나긴 강이에요. 아 그런 강이 있습니까 위로? 예 지금도 있죠. 그 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물건을 팔러 다니도 기 해가지고 당연히 다니... 강이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마을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 육지보다 바다가 오히려 편했어요. 다니기가 배로. 음... 왜냐면 바다에는 해적들이 별로 없고 그러네 그러네 육 육지로 가면 딱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도들이 어서와 손님 받아라 이런 식으로 예. <웃음> 네. 근데 그래. 이제 바 강으로 가면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강 주위로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이 강이 이 안디옥을 딱 통과하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컸겠어요. 아... 아 강이 한강처럼 그러면 안디옥을 통과를 했어요? 네. 어. 아, 엄청났네 그 시대. 에그시대는 되게 다 산업이 농업이었잖아요, 다 그렇죠. 농업, 조식 산업이고 하니까 강력해 큰 도시가 발달한 거예요. 네, 네. 이게 어. 이스라엘 밖에서 우리 유다인들이 가장 많이 산 데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아, 물론 알렉... 나중 에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다인이 많이 늘어나서 거가 더 유다인 인구가 컸요 후대에. 크잖아요. 후대에. 네. 예.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이스라엘의 북쪽이니까 가까워요. 예. 훨씬 더 가까운 그렇죠. 알렉산드의 예. 이집트니까 한참, 한참을 가야 되고. 예, 예. 아, 그렇게 큰 도시였구나. 아, 뭐, 안디옥 안디옥 해서 뭐. 응 음, 그런가보다 했는데 예상보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큰 도시였네요. 네 일제 시대 때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선족이 있지만 만주에 우리 독립군이 많이 갔잖아요. 네네네. 이게 네, 네. 네, 우리 일제 시대 만주처럼 안디옥은 아, 그런 형, 형편이었어요 음... 이스라엘밖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가까운지. 음 그러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가깝기도 하고. 네 한... 저도 안디옥은 아직 못 가봤어요. 이게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 미안합니다. 네. 아, 어, 근데 지금 안디옥이든 시리아 쪽이든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레바논은 그래도 좀나왔다는 같은데 시리아 쪽은 요즘은 나아졌나 모르겠네. 아, 참... 선생님 모시고 가야 될때가 너무 많네요. 아,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맨 먼저 가고 싶은 데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가야 되고 로마 지금 가야 되는데. 아니 그 로마를 가고는 싶은데 가 가지고 뭐뭐 가서 눈으로만 구경하면 뭐예요. 제대로 아는 분을 모시고 가서 딱 듣고 와야지. 아, 제가 짐꾼하고 <웃음> 아니야 네, 짐꾼은요. 그래서 아니 올해는 한번 진짜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빨리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최대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예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생긴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비 그 예비 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유다인 2, 3만 명 되니까 거기서 좀 끌어오면 되잖아요. 음, 네, 네. 유다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선교가 쉬웠어요 어, 어 그런데 물론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네. 예수의 매력이 뭐죠? 가난한 사람을 선택한 거죠. 음, 그렇죠. 예. 그리고 또이 높은 윤리를 또 이렇게 음. 주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수가 좀그 좋았고 또 하나는 유다인들에게도 예수가 인기가 좀 없지 않았지만 유다교를 좋아하는 유다인 아닌 민족에게 우리 예수 운동이 특히 인기가 좋았어요. 음, 왜 그랬을까요? 예수 운동이 들어오면 유다교에 가면 개정해도 2등 국민 취급받는데 아하, 예. 예수 운동이 오면 그냥 1등 국민이 바로 차별이 음.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바울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아 네. 그러니 그게 선교 전략이에요. 음... 이게 유다인과 유다인 아닌 사람 하나다 이 말은요. 무슨 인권 평등도 있지만 선교 전략이었어요. 음, 당시에 우리한테 와라. 저쪽 가면 2등인데 여금 1등이다 아하, 그럼, 어디로 갈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런 배. 그 당시 상황을 봐야 요 기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아. 뭐 세계 인권선을 말한 게 아니고 선교 전략상. <웃음> 아, 나는 바울이 무조건 훌륭한 줄 알았지. 아, 훌륭하기도 하죠. 한데 이게 훌륭한 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선교 전략에. 이 네. 이쪽으로 와라. 네. 그 선생님 앞에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유대교 혹은 예수 공동체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 예. 실제로 이제 한참 후대이긴 하지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에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뭐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다.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는 시각은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런 시각들이 계속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새로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안디옥에서 생겼어요. 아, 맞죠. 성경에도 나오죠. 예.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 관리들이 붙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로마 관리 입장에서 유다교와 다른 종교 모임이란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예, 예. 쟤들은 이제 유다교 소속의 그룹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르다. 음. 그리고 더구나 유다인들이 자꾸 와서 권질려는 거예요. 이사람도 우리 유다교 아니요. 아하. 자꾸 이제 권질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저거 어,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사람 믿는 그 어, 그리스도인이 뭐 이렇게 가지고 로마 관리들이 이제 예수 운동을 유다교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음. 그 유대인들은 야, 저들 우리보다 좀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야.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예. 오히려 그것이 새롭게 이제 분리되게 인식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다인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안 냈어요 현지에다가 현지 당국에 아. 유다인들은 군대도 면제받았거든요. 이게 식민지 모국에서 유다인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유다인끼리 종교세는 저희들끼리 냈죠 그건 인정했는데 네. 유다인들은 군 복무도 면제 됐어요. 종교적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다인 어, 그리스도 예수운동에 들어온 유다인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받아야 돼요 받아. 이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다에서 꼰지르는 거예요 쟤들 세금 받아라 우리 팀 아니다 쟤들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디든 또다돈 문제가 있어. 돈 문제가 최고지 그럼요 음 그러면 그래서 그... 이제 예수운동 그룹이 안디오구에서부터 어, 독립된 그룹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지 공무원들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 안 전쟁 싫다고 총잡으면안 된다고 군복무를 거부하는데 네. 로마는 그 유대 사회의 전통을 인정을 해줬네요. 예 해줬어요. 예. 음... 원래 유다 그 아니 로마 제국의 정책이 뭐냐면 정복지 피정복지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교는 인정한다. 예, 그래야 거기서 스트레스 풀거 아니에요. 저항도 안 하고. 예, 예. 그냥 너들끼리 예배에서 실컷 울고 불고 떠들어라. 음. 그래서 사 우리에게 저항을 하지 말라 이거죠. 감정이 해소가 되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 아스루 아시, 아시리아의 정책은 이 상당히 그 억압 정책, 포 포압 정책이로 알고 있고, 예, 예. 그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로마도 유화 정책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정치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예. 그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각 왕들도 인정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아수르와 페, 페르시아의 중간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로마의 정책이? 근데 사실 로마 제국이 우리 예루살렘이나 갈릴레아도다 요새 말로 신탁 통치죠. 직접 통치를 음, 안 했어요. 그렇죠. 분봉왕.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그러다 나중에 말안 되니까 예수 죽음의 이제 직접 통치로 변하긴 했지만 음. 그 오랫동안 자치를 허용했어요. 네. 자치 허용하고 종교적인 정책은 간섭 안 하고 그 대신에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사회 질서를 어긋그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반란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 허용했어요. 아 로마에게 세금을 아예 안 내했습니까? 그더 뭐 제가 그때 들어 공부했을 때는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종교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아 종교세는 유다인들은 종교세를 자기들끼리 이제 성전에 냈고 네. 세금 이 있긴 네. 있는데 어그 많은 세금을 걷진 않았어요. 음... 세금이 없었다는 말은 제가 잘못 말은 같고. 전혀 없었다, 면제였다. 그건 일부 세금은 면제했어요. 종교세를 음, 음.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두세는 받았어요. 주민세 네. 1 인당 얼마씩은 받았어요. 네. 예, 예. 그리고 후대 헤로시또막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음. 예, 그 본봉원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정해 놨는데. 네. 그걸 내면 되는데 이제 분봉왕들이 자기 유다민족이 걷는 세금을 몇 배를 더 걷은 거죠. 그 그렇죠. 어, 중간 착복을 한 거요. 예예. 네, 네. 이제 이래서 세금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어, 로마의 전략도 어,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이거를 분봉왕이라고 하고 그게 네. 해롭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왕만 그 나라의 왕만 세워놓으면안 되니까 파견을 해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또 서로 견제하게 하고. 네. 그게 로마의 식민지 정치 시스템이었죠. 그 그러고 이대로 총... 사회질서를 유지했는데 군인들 로마 군인을 많이 뽑은 건 아니고요. 장교들만 네. 로마 군인 보내고 네. 어, 현지에 있는 다른 민족으로 용병을 채용했어요. 어, 아 현지에 있는 다른 민족 같은 민족고예로다 예, 예. 아. 같은 민족 하면 또 반란 일으키니까. 그렇죠. 말도 안 듣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같으면 다른 민족을 용병으로 채용해서 유다인들을 감시하고 괴롭힌 거예요. 아 근데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적인 자족점 자존심 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헤롯 같은 경우에도 이두메 사람 에돔 에돔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통 유대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요. 근데 의도적인 전략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요. 음, <웃음> 네좀 이해가 되네요. 아 안디옥의 예수운동 공동체가 그런 방식으로 생겼고, 음. 또뭐 다른 특징이 있었을까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하여튼 거기가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아서 선교하기 좋았고 또 하나는 예수 운동 원래 시골 운동이잖아요. 시골에서 생긴 갈릴리에서 생기 시작. 예. 근데 이제 안디옥은 도시 운동이에요. 그런 도시 선교, 도시 선교. 예, 예. 이게 예. 농촌에서 시작한 예수 운동이 제 도시 선교로 바뀐 거예요. 음. 이제 다마스 안디옥 나중에 뭐 로마 전부 다 그 우리 예수운동은 도시운동으로 싹 변해버렸어요. 성격이 싹 바꿔져 버렸어요. 그렇네요. 예. 하여간 근데 결국은 또 그렇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게도 예. 도시화가 되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안디옥에그 복음을 전한 사람, 예수운동을 할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저, 전하고 증거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쉽게 많았어요.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예. 모르겠어 왜냐하면 제자가 겨우 12명인데 몇명 되지도 않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우리 기록이 없고. 그런데 네. 어떻게 된그 까닭인지 몰라도 바나바, 바울 전에 안디옥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고 음. 또 여기서 일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름 없는 선교사들 네. 그리고 음. 바나바하고 바울은 오히려 초창기부터 거기 안디옥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고 음. 2차로 중간에 끼어는 선교사들. 아,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빵인줄 아는데. 음. 전에 말씀드렸다 드, 말씀해 주셨듯이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엄청 많았다. 그렇죠. 그 양반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 우리는 이름난 사람만 주로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지금 사실 우리 복음서도 뭐쓴 저자가 네 사람이 있지만 이사람들도 뭐 이전에 이 전승을 전해다 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좋죠. 아, 그렇죠. 이 사람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음, 항상 우리는 이 1등만 기억하는 이. 그데뭐 <웃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아 그러나 있었다. 예, 뭐, 선교사들. 아 진짜 그렇겠네요. 실제로 성경에 의하면 있었 있었고 후대 후에 이제 거기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음. 네. 그리고 그, 바나바하고 이제 우리 바울은 안디옥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아. 안디옥에 우리 바울은 겨우 한1년 정도 있었어요. 아, 그런데 바로 성경여행 갔으니까요. 성경여 예, 그리고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둘이. 예예예. 말다툼해서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마가 때문에인가 뭐 붙었잖아요. 그래갖고 또 어디로 갔냐면, 우리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 섬이잖아요. 네. 키프로스 섬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아, 또 괜히 물어봤네. 하여튼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웃음> <웃음> 그섬 출신인데 그 섬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현지 사람들이 바나바를 더 높은 신으로 어, 모셨고, 음. 우리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갖고 좀 낮은 신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아 성경 우리 개혁성 그 개신교 성경으로 보면 키프로스는 구브론의 구브로 아 구브론 오케이. 구브로라고 됩니다 키프로스 아, 예, 구브로 그렇게 그 섬에 가서 해야. 했는데 이제 바울이 바나바보다 어, 더좀 어, 못난 선교사로 취급받은 거예요 대장은 네. 바나바인 줄 알았어요 네. 자기 자기 자기들 동네 형님이니까 그렇죠 예그 아, 예. 예. 정도로 우리 바울은 별벌지 없었다 이거 아직 음 여기까지 별볼 일이 없었다. 예예 예,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어 우리 가마색 체험을 3 3 년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십몇 년은요 그냥 거의 무명 선교사였어요. 별볼 일이 없는. 어. 그리고 바울이 두각을 나타낸 거 이제 예루살렘 회의 이제 사십 년. 네. 그 이후로 두각을 나타냈으니까 바울이 한3 0년 선교 인생에서 처음 1 5년은 그냥 배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네. 그러니까 바울도 제가 이제 한때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광야에 두시고 뭐 고난 가운데 혹은 무명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바울도 해당이 되는 걸. 아, 당연하죠. 예. 하나님,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어 바로 그냥, 야, 이게 유명한 최고의 사역자가 돼, 이게 아니었고, 그가 적어도 저도 보니까 10년 이상은 이렇게 그냥 푹 섞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33년에 다마세를 체험하고 네. 48년에 이제 열살 회의 이후로 바울이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네. 그러면 약 15년 동안 무명생활을 한 거예요. 15년, 15년. 33년에 48년. 네. 예를 들면 우리 양희산 목사님도 네. 어 이제 공군 군목으로 계셨고 어 지금 촛불행동 이런 거 하기 전에 약간 무명이셨잖아요. 아이 누가 저를 합니까? 근데 지금 한국 최고예. 아 심지어 아 신천지에서 탐내는 유명한 사람 동희 씨. <웃음> 신천지 신천지 개인이 탐냈겠지. 신천지 전체에서 했겠어요. 이만이가 저한테 커택을 한게 아니라서 아쉽네. 붙을라면 이만이가 붙었어야지. 그래야 이게. 뭐 아니 부르시네. 이만이가 시켰겠죠. 자기가 나오기는 좀좀 쪽팔리고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야 네가 써라 이렇 시켰겠죠 다. 겁도 없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 사람 신천지가 사람 제대로 보기는 봤네. <웃음> 이 정도로 바울이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러니까 공군에 있을 때만 해도 실은 팔자 편했죠. 군목이니까요 부대에서 부대에서 목사들은 저는 군생활 할때 양복 입고 다녔어요. 군복도 안 입습니다. 예. 이거잖아요 일단 군복을 입는 순간 계급장이 보이고 니네들하고 같은 그리고 혹은 계급 아래로 보이니까 우리 목사들은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공군을 안 입었어요 군복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도 목사님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군종장교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민간교회처럼 목사님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대우를 받았고 그 군복할 때 군복을 하고 군복할 때는 교회도 지고요 집을 줍니다. 관사 줍니다. 관사. 관사 보증금 100만 원, 120만 원 내고 18평, 20몇 평짜리 살고 교인들 주 교회 주고 교인들도 주고 월급도 줘요? 국가에서. 그리고 교회 월급도 주지만 교회에서 사례비를 또 추가로 좀더 줘요. 예.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쯤에 연봉이 한 5천 정도 됐어요. 제대할 때쯤에, 대비 제대할 때쯤에 넘었나? 그거 좀 됐나? 교회서 주는 것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최대, 제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는 골프도 쳤잖아요. 5천 원, 네. 만 원이 짜리긴 하지 마서 야, 최대 하지 말을까이 생각에 한번 들긴 했는데, 아, 이건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최대 했더니, 세상에, 방바닥 긁는 게한 5, 6년, 7, 8년? 방바닥만 긁고 있었어요, 저. <웃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셨어. 한몇 년은 다 썼게 만들었어 진짜 적어도 몇0년 정도. 저도 제이좀 할까요? 예, 저는 86년에 이제 카톨릭에서 신부 되라고 광주 카톨릭대학을 들어갔어요. 86년에. 네. 그리고 2013년에 처음 책냈어요. 1 3 27년 동안 저는 무명 인사했어요. 아, 신학교 동료들 이외는 아무도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처음 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듣보잡이라고 하죠. 누구요? 그렇죠. <웃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0년전에 처음에는, 책, 처음에는 책도 잘안 내줍니다. 그러죠. 예. 네. 네. 뭔데 네가 뭐 네가 책을 내면 얼마나 팔수 있는데 이러잖아요, 출판사는. 예. 음, 책도 안 내주죠. 잘. 그게 겨우 10년 됐어요. 그게 10년. 예. 예. 맞습니다. 우리 바울도 그런 시기 겪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다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실은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잘 돼도 큰 사고를 안 친다. 예. 반짝 스타가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아, 참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 네. 이거 그러니까 바울은 맨 처음에 이제 그 다마섹 체험한 뒤에 예수 제자들에게 별로 존중 못 받았어. 요왜냐면 득보잡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본 사람도 아니고. 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서 저러고 있고 밖에서도 저 조수지 뭐가 어, 음. 요새 말로 단임 목사도 아닌 것 같고 그래네, 그 부목사 기억이 어떻게 보면 그냥 바나바에 그냥 수행비사 같이 살았으니까 네, 그네요그러고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진 뒤에도 안디옥에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나가버린 거예요 혼자 <웃음> 그렇네요 혼자, 혼자 여행한 거잖아 혼자 선교도 아닌 거잖아 요 어. 이게 듣보잡이 완전히 네, 자기 열받고 자존심 상한다고 튀쳐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성질이 좀 대단하잖아요. 네, 우리 바울 성, 네. 선생 성질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성질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막 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아이고 아이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막 싸움도 네. 잘하고 이게 그러니까 말은 언변은 없었는데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음, 네. 그래도 뭐 윤석열이보다 성격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어다미하겠어요 <웃음> 거기다 비하는 것 자체가 불 이거는 저기인데 네? 모독인데 모독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제 예, 아이튼 네. 예네 음. <웃음> 그렇게 아.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 외에 그런 복음을 전하던 무명의 진짜 말 그대로 무명의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도 많죠 네.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어찌보면 역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나바는 바나바는 그그 정도 그, 그 그럼 바나바는 어느 정도 위, 위상이었을까요? 근데 바나바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바울보다 더 쉽게 하면 책임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별로 이제 존중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글을 안 써서 그래요. 아, 그리고 특히 바울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괜히 나쁜 사람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글을 썼으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바, 바울하고 싸웠으니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아니 당연히 바울은 우리가 볼때 바울은 최고인데 어? 그 저도 바울하고 왜 싸우지? 해서 바나바는 사람 이상한가 이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웃음> <게> 없어요. 예. <웃음> 네. 근데 뭐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꼭볼 필요는 없죠. 하여튼 우리 바나바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렇죠. 음~ 그렇죠 바나바 예 바나바 바나바 하면 항상 그거랑 헷갈려요 바나바 바라바 바나나 <웃음> 막 이런 생각나고 <웃음> 그랬어 어렸을 때는 예. 누구야 막 이랬는데 바라바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진짜 어렸을 때는 그게 막 헷갈렸었던 것 같은데 바라 이제 그~ 히브리어나 아람 아들이란 뜻이니까 이게 음. 자주 붙은 이름이긴 해요 바나 아빠를 바르 피브리오르는 바르 나바인데 우리 한국말로 바나바 하니까. 예. 바르 나바. 바르는 아버지. 바르가 아버지인가요? 아, 헷갈리네. 아들. 예. 아들, 아들. 예. 아, 그렇게. 음. 그러면은 바나바는 유대인은 맞죠? 뭐 추측으로는 유대인 같아요. 이름이나 여러 가지 보면 유대인 같아요. 네, 네.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어 바울처럼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 예, 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바울이 바울하고 싸웠다는 건 너무 강조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하고 <웃음> 붙었다고 해서 바나바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 그럼. 아, 그러니까 이 그게 아쉬워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바가 뭔가 자료를 좀 남기고 글을 남기고 했으면 우리가 오 어, 바나바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할 텐데 그냥 그 싸움 싸웠다 그러고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바울은. 그 베드로하고도 싸웠잖아요. 맞아요, 베드로하고 도한판했지 근데 그때는 싸운 이유를 밝혔어요. 예, 예. 베드로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근데 바나바하고 싸웠는데 싸운 그 이유나 이런 거안밝혀버리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충돌이 일어 났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이게 하여튼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타나. 근데 그 마가는 마가보고 쓴 사람 아니에요. 또 오해만. 아, 오해 맞다. 네. 맞다, 그때 말씀하셨지. 예. 네. 당연히 저는 뭐, 그렇게 생각.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니에요 네, 네. 음, 그냥 동명인 그렇죠 동명 그 흔한 이름이니까요 아, 아, 아 예수 그... 이름도 흔해 빠진 이름인데 근데 선생님 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그 마가라고 아니요 그렇죠 그 마가가 그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아이가 뭐 하여튼 옛날에 뭐 그렇게 가르쳐 줄때그렇는 같지 않아요 초, 총신대... 마가가 누군지 우리 몰라요 지금. 총신대가 그렇지만 아... 아니 훌륭한 학교인데 옛날에는 이제 성서신학 연구가 많이 발달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그냥 대충 막 문대했었잖아요. 이름이 같으니까. 예, 예. 아 지금도 어, 일부 교회 성당에서는 누가 보금 저자가 뭐 의사였다 이런 학설이 지금도 떨어져 떨어아 다니잖아요. 아니, 다 그렇게 지금도 배워요. 아예 아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은 몰라요. 누가 보금 저자가 의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 그러면서요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네. 보금서에 대해서 보금서가 쓰여졌던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대부분 우리 이 성도들은 성도님들은 아 마태보금은 마태가 썼고 마가보금은 마가가 썼고 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에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복음서 네. 뭐 몇백개 된다고 그래 그런데 그 네. 거기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외경뿐만 아니라 뭐 가경, 위경 막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어떤 건 너무 지 머지 머리에서 막그 우리 웹소설 쓰듯이 막써버린 거니까 그런데 그 많은 그런 그 복음서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들어간 것은 당시에 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던 책이었고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쓴 것은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빌려가지고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걸어서 어, 책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 있으면 비슷할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생산한 글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부터 그 글을 분류해서 쓴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예수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나왔는데, 어, 구대 사람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쓴건 편지라고 우리 이름 붙였잖아요. 네. 어. 근데 그 편지라고는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테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이런 거예요, 그냥. 아, 예, 예. 예. 근데 편지는 우리 후대에서 붙인 거예요, 편지로 보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뭐 보금서는 뭐냐면, 보금이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 기쁜 소식. 음. 그냥 그 명사로, 기쁜 네. 소식이라는 이제 그 명사로 쓰였고, 또 하나는, 예수 역사를 쓴 책이라는 이제 문학 장르로서의 복음이 따로 생겼어요 후대. 아 예. 예수. 근데 일단 맨처우 우리가 마가 복음이 쓰였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마가 복음은 처음에 마가 복음하고 제목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본문만 음. 나왔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어 뒤에 두개세개막 여러 개 생기니까 구분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름을 붙이자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수 열두 제자 중에 사람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음 마가 누가 뭐 마태 요한 이런 식으로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그 뒤에 나오는 건뭐뭐또 이름을 이거저 붙이다가 열두 개가 넘어가니까 마리아도 붙이고 막 붙인 거예요 도마도 붙이고 예예베드로도 붙이고 뭐예 예. 예. 근데 이내 복음서는 이 복음서가 쓰여지자마자 인정받은 게 아니고 후대 이 세기 후대 그 예수운동 여러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뽑아보니 네 개가 남은 거예요. 음, 네. 그걸 우리가 이른바 아, 중요한 복음이라고 합시다 해서 한 거지. 그렇죠. 이 복음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마가 복음 이건 정말 중요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야 이거 성경이 된다 이러면서 이거는 성경이다 이렇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 초대 공동체에서 예수의 역사를 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즐겨서 애용했고 존중한 책을 모아보니 네 개였기 때문에 네 복음서를 우리가 골라서 한 거고 예. 나머지들 예를 들면 도마복음 같은 건그 어 예수의 십자가 그 기록이 었거든요 음 이게 예수 재판과 처형 기록이 없는 거 우리가 복음이라 안 해요 지금도 예, 예, 그러니까 예. 도마 복음이라 하면 안 되고 도마 문론이라고해야 맞는 거 원래는 음. 사람들이 도마 복음이란 그걸 존배 높이 막 이렇게 치켜 살려 고하는 사람들이 예. 그 마가 복음 마태 누가 요한 복음 같은 반열에 올려도 올라고 복음이란 달 뒤에다 슬쩍 끼운 거예요 거다 음. 네. 도마 복음 어. 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저기 십자가 죽음 이런 이야기 없으니까 도마복음이라고 하면 안돼도마문은 이렇게야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음, 그러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네. 그 성경에 대한 기록의 방식은 이해가 됐고 도마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도마 문헌이라고 봐야 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저기 도울 선생님 영향인지 아, 이놈의 도마복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막뭐 아뭐 많이 팔리는 책이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죠그 모르는 거고. <웃음> 네. 또 우리 돌 김영욱 선생님은 여러 방면에서 정말 아주 탁월한 재능과 입심도 있는 분이지만 네. 신학에서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자 조금,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요한복음 강의 파일이 있어가지고 딱 처음 한 두억에 들었는데. 아 이분 요한복음 너무 잘 모르시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초로 성경을 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유대사회상이라든지 사회 사회상이라든지 이런 걸그 기초 위에서 성경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마복음을 공부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뭐랄까 이제 도마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약간 뭐 우리 지금 시대라든지 뭐 이런 거 맞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잘 예, 도마복음이 한국의 일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걸 갖고 있는 게몇 가지 있어요 음. 도마복음은 깨달음을 중시해요 깨달음을 중시한다 이게 불교 스타일 종교 간의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확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영지주의, 깨달음을 준다. 네. 예. 네. 이게 원래 이 도마 문헌은 요한 복음을 어, 발췌 어 요약 발췌 어 편집한 책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요한 복음에서 어, 영지주의를 채택한 그룹이 어, 예를 들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 신적인 씨앗를 깨닫고 나아가 누구인지 알고 이런 스타일 약간 불교 스타일이에요. 음, 그러네요. 네. 이게 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매료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깨달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죠. 종교지.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영욱 선생님 책을 제가 이렇게 그 예수전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네, 봤는데 제 학생 같으면 저는 이거 다 퇴짜시켜요. <웃음> 이건 리포트로 받을 수 없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인 근거와 어, 음. 이렇게 어, 이렇게 논리가 받침된 책이 아니고 본인의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쓴 수필이에요. 네. 이건 맞아. 받을 수 없는 책이에요. 이런.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도선생님의 특히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책은 뭐 인, 읽을 시대 에 그런 방식으로. 예. 네. 그냥 그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의 기초에서 보시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도올 선생님 말고도 일부 지식이나그 교수님들이 예수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해요. 네. 이게 예, 그런 종류의 책이에요. 도올 선생 책은 아마추어들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학문적인 근거로 삼거나 이러면 안 되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아 여기에 되게 중요한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 기신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다.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김군 선생님 자꾸 성경을 뭐 그냥 난도질하고 성경을 안 믿고 <웃음> <웃음> 막 이런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독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다. 이거만큼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그요 <웃음> 얘기를 하시니까 김구 선생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웃음> 아니, 제 인격은 의심해도 좋은데 제 이게 신학적인, 성서 신학적인 근거나 이런 건 의심 안할 수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면 그거야 진짜백이지. 근데 자꾸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오록이는책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예수 어록이라고 하죠. 또큐 문헌이라고 하죠. 예수 복음이라고 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왜냐하면 예수 어록에는 십자가 이야기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음, 이게 네. 도마 문헌이라고 해야지.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음, 이게 네.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미 도마 문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도마 복음이나 또 마리아의 복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예. 예. 도마... 이유. 무슨 권력 투쟁 얘기 아니고. 네. 어, 이번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 초대. 에, 교회에서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가지고 숨겨진 문헌을 이제 찾았다 근데 음, 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 그냥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땅에 파묻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찾은 거지 왜 권력투쟁 그런 거 없었어요 <웃음> 네.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아.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사복음서는 권위가 있었던 책이었잖아요. 그러면요. 예. 뭐 권력 투쟁으로 내권을 네 뽑은 게 아니고 예. 각 공동체에서 존중받는 대로 한 거예요. 예, 예. 아, 그때는 네. 이미 로마 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 안해 가지고 권력 투쟁이고 자식할 겨를도 없었어요. 우리 살아남기 바쁜데 무슨 권력 투쟁을. 예. 이거 도마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영지주의에 기초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 깨달으면 그리고 영적을 구원을 얻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영지주의잖아요. 그 영지주의에 기초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복음을 도마 문언 그것을 또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 학자들 연구를해요 저도 연구를 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중요한 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선생님 아니면 누가 해 주시겠어요. 예. 그걸 알아야지 그냥 도마복음 도마 아니 가끔씩 제가 보면 최근에 선생님 그그컨텐츠인가 도마복음 얘기 가끔씩 어떤 분들이 쓰세요. 쓰세요. 숨겨진 책이라는 식으로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아닌데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더 확실하게 말씀을 도마보금은 도마문어는 114개로 된 짤막한 그 예수 말씀을 모아놓은 건데 네, 대부분은 사복음서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비틀었어요. 비틀었지. 예. 에. 그리고 예수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히 많고 우리 음. 내 보금서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많이 없어요. 이 책에. 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췌, 편집, 요약 축, 뭐 그런 어. 종류의 책이에요. 음. 요약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예 예. 영지지 예, 영지지 그룹에서 만든 책에 네, 의도를 가지고 예. 네. 하여튼 거기에는 그리스도 단어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네. 예, 그런 문헌이라고 보면 되고 아그 우리 도마복음의 도마 문헌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80년 후반 이미 다 수업 시간에 다룬 책이에요 음 그니까요 그니까 마치 그게만 무슨 숨겨 한마디로 도마복음 도마 문헌 별거 없어요 안 보셨대요 <웃음> 예, 뭐 세상은 두들만한책 아니니까 염려 놓으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다시 돌아가서, 예. 어,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의 조수 정도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예. 것처럼, 어 이스라 예루살렘 일차 회의 전까지는 바울은 그런 존재였다. 어떻게 그러면 바울이 갑자기 뿅 컸을까요? 베드로가 한번 붙더서 그랬나? <웃음> 근데 이제 바울은 이 초창기에는 큰교그업적은없고 바울이 편지를 50년부터 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48년 예루살렘 회의 지나고 나 가지고 이제 바울이 50년부터 독자적으로 이제 어 말하자면 선교를 했잖아요. 혼자. 네. 그리고 일곱 군대를 세우고 편지를 쓰고 이 편지가 유통되고하니까좀 유명해사가 된 거죠. 아, 예. 그런 방식으로 예. 음. 그러니까지 안디옥 시절 이럴 때는 바울은 그냥 평범한 선교사 중 하나였어요. 음. 그렇게 두드러진 그 인물은 아니었고. 네. 그러면은 그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지잖아요. 그 마가. 네. 그뭐 다른 뒷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뒤에는 아무 기록이 서로 없어요. 네. 이제 바울은 자기 독자적으로 선교로 이제 돌아다녔고 바나바는 행적이 이제. 어~ 불분명하고 사도행전에 약간 언급이 나올 정도로 해서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네. 그러나 마가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지만 그 마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는 아니고 예 네. 음~ 성격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뭐 어떤 성격 차로 싸웠는지 아니면 신학적 이유로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할례 없는 선교에 대해서 의견이 어, 엇갈렸다거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음, 음. 그런데 요 시절은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교하고 요럴 때는 우리 로마서의 예, 칭의론 이런 사상은 바울이 아직 없었던 시절이에요. 칭 아, 예, 예, 예, 예, 그건 후대의 사상이에요. 음. 우리 어, 바울의 칭의론은요, 바울 선교의 후반기에 나온 거예요. 거의 음. 죽기 직전에 나온 생각이에요. 음. 이게 그 바울이 처음 선교할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 이런 얘기 하지는 않았어요. 아 우리는 그렇게 그냥 딱 인식하고 있는데 바울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후에 나온 사상. 음. 바울 선교 후반기에 그것도 후반기 후반기. 공부. 이게 될까요? 바울이 그 세상 떠나기 10년 전쯤에 나온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데살로니카 전세에서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바울을 어 이게 사상의 변화도 봐야 돼요. 음, 그렇네요. 거의 그 얘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걸 몰라요. 바울은 그런 그냥... 얘기는 앞으로 차차 나올 겁니다. 이제 네, 우리가 네. 이제 일곱 개 편지를 다루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이 뒤에 조금씩 갈게요, 이제. 예. 바울은 그 무조건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한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 그렇지는 않네. <웃음>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도 믿음으로 구원도 이제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믿음이냐 행동이냐 둘 중에 하나 뽑아라 해서 믿음 읽은 뽑은 게 아니에요. 음, 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냐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이냐 해서 믿음은 구원이라 이 뜻이에요. 아, 근데 있구나. 사람들은 믿음이냐 구원 중에 바울은 믿음을 택했다. 행동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지금도. 음. 그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바울은 선교적인 환, 현장에서, 상황에서 그 말을 한 것인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신학적인 논쟁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다른, 정황이 다른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행암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은 배경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다 그런데 그 상황을 뚝 떨어뜨려 놓고 그 귀절을 하나만 확 잡아와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지금 우리 대부분 설교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보여요. 네. 성서 구절을 하나 딱 끌어와가지고 원래 그 구절의 탄생은 배경을 안 알려주고 그 말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리저리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설교하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안디옥 공동체에서 바울의 어떤 역할 혹은 그것도 당연히 미미할 수밖에 없.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음... 오래 있지 않았고 이지 안디옥이 우리 바울에게 의미가 있다면 바울의 선교생활 초기에 네. 바울이 남에게 가르친 것도 있지만 바울이 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게 훨씬 많은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가르친 시기보다 배우는 시기였다 안디옥. 오히려 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이 배웠다 아 그렇죠 예 배웠죠 어떻게 바울이 알겠어요? 배워야지 이제 예. 바울은 쉽게 하면 초보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참 선교사나 예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고 배워야 했을 거 아니에요. 음. 예. 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하면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무조건 잘 가르치기만 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의외예요. 안디옥. 그러니까 오셨구나. 바울을 이제 33년 그 담아색 체험부터 64년 로마에서 어. 순교했다고 우리가 추측하는데 한 30년 선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15년은 거의 배우는 시기였어요. 음. 선교를 했지만 완전히 가르치고 이게 몰두했다기보다는 어, 돌아다니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들은 시절. 네. 그리고 이제 50년부터 한 14년 어, 후반부 15년은 독자적인 사상도 펼치고 이제 선교도 하고 공동체도 세우면서 그 초대 그 예수운동에서 주요한 인물로 이렇 떠오르는 시기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두 시기를 이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의 바울을 보니까 그냥 하나로 딱 보이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체로 보아야 된다 바울을. 예. 네. 처음부터 30년을 쭉 이렇게 연결해 봐야 볼수 있다는 네. 시기를 나누어서. 예. 네. 그래 심지어 신학적인 사상도 바뀌고. 아 당연하죠. 발전됐어요. 발전되었고.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바울을 바르게 제대로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바울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음, 예. 바울이 음. 그렇네요. 이런 생각을 거의 못했는데 바울은 뭐 그냥 뭐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소양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미스테리이긴 했거든요. 바울이 어디서 그렇게 다 배워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알려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기도하면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슉슉슉슉 집어넣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역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다. 그럼 네. 저도 이제 바울 전기와 또 지금 아직 출판안됐좀 바울 사상이라는 책을 살고 했는데 그두 책을 쓰면서 제가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그렇다면 더 바울의 가치가 든, 더 높아지네요. 더 배울 게 많아요. 예, 예, 나도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할 수 있고 노력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음. 네, 네. 바울은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계속 개발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대목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바울은 처음부터 완성품이었는가, 이렇게. 아, 그렇게 하셔요, <웃음> 그러면. 네. 네. 그래 진짜. 어. 네. 아, 바울에 대한 새로운 또 시각, 아, 또 알려주셔가지고, 음,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진짜 그렇네. 이 생각이 그냥, 당연히 고객 그냥 자연스럽게 끄덕거려집니다 네, 역시, 신약의 대가. 우리 김구 선생님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또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예, 네. 그 우리가 바울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지 말고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음. 나도 바울과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많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바울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바울은 나와 공통점이 너무 많다. 음. 네. 또 하나. 예수와 나는 공통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멀리 있는 성자나 성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우리와 똑같은 구도자, 같이 길을 걷는. 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되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노력 없이 하늘에서 뼈 하나님이 다확 채워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오,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될수 있다. 네. 우리도 바울이 될수 있다. 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침해, 알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